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삐아의 국민 쉐딩 신상품을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이번에 삐아에서 쉐딩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웜톤 쿨톤 이렇게 두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는데 컬러가 원래는 한 컬러만 있었다면 컬러 배합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웜톤과 쿨톤에 맞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 웜톤 컬러에 그다음에 쿨톤이신 분들은 쿨톤 컬러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신제품 출시되자마자 구매하면서 받은 브러쉬 2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개를 구매하다 보니까 브러쉬도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한 손에 다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라 휴대하기 딱 좋을 것 같고요. 노즈 쉐이딩이나 눈두덩이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모질이 거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부들부들하고 보들보들해서 너무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쉐이딩 브러쉬는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나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끝 마무리를 평평하게 제작해서 브러쉬 사용 후에 세워놓고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웜 박스, 쿨 박스 제품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제품은 한 컬러가 아닌 트리플 컬러로 웜톤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붉은기가 싹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컬러들입니다. 첫 번째 아몬드 컬러는 회색기가 느껴지는 피넛 브라운의 컬러입니다. 두 번째 피넛 컬러는 회색기 있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마지막 마카다미아 컬러는 회색기와 밀키한 느낌의 베이지 브라운이에요.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믹싱해서 컬러를 보면 세 가지 컬러의 딱 중간 느낌의 컬러로 표현이 되는데요. 밀크커피에 우유를 섞은 약간 라이트한 커피우유 같은 그런 컬러예요. 원박스의 전체적인 컬러를 보면 뮤트한 감성과 밀키한 느낌이 함께 표현되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쿨박스. 세 가지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회색기 가득한 차가운 컬러들의 조합으로 보여요. 첫 번째 피너 컬러는 회색 베이스에 모카 컬러 두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이에요. 두 번째 캐슈너 컬러는 회색기와 흰기가 가득한데 약간 보랏빛도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세번째, 피스타치오 컬러는 거의 흰기와 회색기를 섞은 느낌의 아주 쿨한 컬러예요 세가지 컬러를 믹싱해서 보면 피스타치오 컬러와 캐슈너 컬러의 약간 중간 느낌의 회색기 가득한 쿨 브라운으로 컬러 표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들을 보면 회색기와 흰기가 가득한 컬러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쿨박스는 컬러 선택을 잘해서 믹싱 후에 쉐딩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잘못하면 너무 밝은 쿨톤의 쉐이딩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웜 박스, 쿨 박스 컬러를 함께 보면 아시겠지만 웜, 쿨 박스 두개 모두 보면 붉은기를 쏙뺀 컬러들이고요. 회색기와 흰기 가득 담은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굴에 올려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양쪽에 모두 파운데이션 컬러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은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했고요. 이쪽은 옐로우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올려봤어요. 이쪽에는 쿨톤, 이쪽에는 웜톤으로 제가 쉐이딩 컬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삐안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 같이 선물로 온 브러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신제품 출시가 돼서 그런지 브러쉬도 같이 증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쉐이딩과 노즈 쉐이딩을 같이 할수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 딱한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 가방에도 쏙 들어갈 수 있어서 어 이거 좀 사이즈가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닥을 또 이렇게 평평하고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보통 브러쉬 보면은 사이즈가 작아도 세울 수가 없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놓을 수 있어가지고 어 요거 좀잘 만들었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쪽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올린 쪽을 쿨톤 삐아 제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이쪽에 쿨톤 쉐이딩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선물로 받은 브러쉬로 사용해서 쉐이딩을 해볼게요. 그리고 쉐이딩 브러쉬를 가지고 좀 미세한 부분에 조금 더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살짝 로즈 쉐이딩도 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은 웜톤 쉐이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즈 쉐이딩도 올려볼게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로날림이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쿨톤 컬러의 쉐이딩 자체가 뮤트한 그런 회색기 가득한 컬러들 구성으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을 때 약간 뭔가 다크닝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양 조절을 조금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리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러를 좀 많이 올리긴 했거든요. 다크닝이 도는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탁한 느낌의 쉐이딩을 원치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웜톤 같은 경우에는 컬러들 배합을좀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엔 좀 적절하면서 내추럴하게 컬러들을 잘 뽑은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라이트한 라이트한 컬러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두 가지 컬러로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조금 더 다크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세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요. 피부톤에 맞게 컬러를 배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삐아의 신상 웜톤 쿨톤 쉐이딩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